뜨거운 불은 화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불을 지른 쪽은 멀쩡하지만 불길에 휩싸인 쪽은 그건 작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화상은 깊어지고 흉한 자국도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회라고 언제나 내 투정을 받아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을 향해 쉽게 불을 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른 불로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도 당신 뿐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에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동료들 모두 다 일을 한다고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커피 한잔 할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속을 거의 드러내지는 않지만 눈빛을 보면 술이 생각나는 동료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대인 생각도 나겠지요 그렇지 나도 또한 이렇게 비가 내릴 때면 절체절명의 인연이 생각나곤합니다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처절한 이별을 하고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에 가서 학원에서 고생하고 온 애들 다독거려주고 집에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는 것 좋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쪽팔리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들 곰곰이 보면 밖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고 밖에서 누가 큰 소리 치면 끽 소리 못 하면서 대가리 숙이면서 집에서는 뭐 말리장성 쌓고 온 것처럼 피곤하다고 개소리 하면서 와이프와 애들 종부리지시 하는 작태를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냥 대가리 받고 뒤져라. 밖에서 부리를 보면 당당하게 말하고 신의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하지만 강자에게 굴욕하지 않고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재테크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를 개발시키고 다음은 꼭 가족,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든지 돈을 벌든지 명예를 얻든지 해야지요. 주식을 한다고 돈 잃었을 때 세상 꺼지듯이 한숨 푹푹 내쉬면서 바가지 조금 긁었다고 마누라한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런 개소리는 안해야겠지요 주식을 하다 보면 게시판에 별걸 뱅이 같은 세력 죽고 쉐이들이 개미 돈 쭉쭉 빨아들이는것 보면 내가 아주 기절합니다 그런데 더골때리는 것은 종목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정말 개미인데 하는 소리가 나는 믿는다 꼭 다시 오를 것이란 것을 믿는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지요 절대로 절대로 주식을 투자할 때는 우량주 아님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저는 주식하는 30년간 무패입니다.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여유 돈 여유롭게 바둑 한판 두는 느낌으로 나는 종목을 설정하고 그냥 몰빵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에도 바둑 한판 두는 느낌입니다. 주식 얼마나 좋냐, 시간을 잘 보내면 다 돈을 버는데 혹자는 이런 소리를 하겠지요. 대세 하락장에 어떻게 돈 버냐, 갑자기 실적이 떨어져서 적자를 보면 주가는 떨어지고 어떻게 돈 버냐 갑자기 경영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쩌냐 등등의 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쭉쭉 해야 합니다. 많은 종목 말고 몇 종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갑자기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나고 북한에서 핵폭탄 실험 발사하고 이런 것은 예측하기 힘든 일이고 예측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이런 악재가 생겨도 회복이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시간을 묻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없어요. 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단돈 10만원이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우량주 1, 2주는 살수 있지요.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20, 30대라면 지그시 기다림으로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고 작전주 들락나 했했다간 그냥 죽는 겁니다. 걸뱅이, 새역들이나 주포, 기관들이 어떤 놈들인데 절대로 작전주는 들락 나락하지 마세요. 남들이 주식으로 대박 쳐서 10배, 20배 벌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겉으로 축하하고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 작전주 들어가서 한건 하는 건데 대출 최고로 받아서 5억, 50억 되면 렉서스 타고 오랜 지족처럼 사는 건데 이런 개 같은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은 그냥 대깔이 박으셔야 합니다. 느긋함을 터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식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안회동에서 5%만 내려가도 기관들 걸뱅이 같은 애널들이 만든 손절이란 말에 의해 팔게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내 사전에 손절이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해서 으 손해보고 파나요 증권가 애널들이나 기관 지라시들이 내는 신문기사들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애널들과 기관 지라시들을 걸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입니다. 회사의 작은 회사까지 들붙어서 술 얻어 처먹고 기사 써주고 아주 과간이 아닙니다. 걸뱅이 같은 쉐이드, 걸뱅이들 들은 반대로 하면 대량 맞습니다. 좋은 기사 나오면 팔고 악재 기사는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좋은 기사 나오면 나는 판다. 절대로 그때 추가 매수 등등은 없습니다. 기사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가리 빠른 쉐이들은 벌써 이득 다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 뭐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을 이행 못하면서 무슨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소위 말하는 세력, 주포기관, 외인에게 돈 뺏기지 않기 위해선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2, 3번 설령 50%가 떨어져도 기다리면서 이윤을 내면 자신감이 생기게 된아난 투자하면 되는구나. 느긋이 기다리니 때가 오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면 국제정세 그리고 투자하고픈 회사의 투자 타이밍 등등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공짜 뒤엔 항상 보이지 않는 조건이 따르지요. 설령 작전주에 초대박을 먹더라도 그런 사람을 유심히 보면 생활이 피폐어되고 돈이 돈으로 안 보여 돈 지랄하면서 인생쪽 나는 경우는 주식판에서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내 친구 중에도 벤처 하나 만들어서 당시에 엄청난 돈을 벌었지요. 좋은 집도 사고 아파트 몇채더 사고 주말마다 자기 집들에서 와인 파티하고 BMW 벤치 아주 골고루 타고 댕기고 소위 말해서 돈질 다 하더군요. 지금 쪽박 차서 연락도 안 됩니다. 한방한방 한방 하다가 한방에 뒤지는 수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결론 주식은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주가가 이상한 이유로 떨어져 있는 종목에 내피 같은 돈을 급조해줘서 더 성장하라고 미천을 대주는 것이 주식입니다. 줄부나 갑자기 부자된 걸뱅이들 말고 진정한 부자들은 대부분 느긋하게 기다림을 퍼득한 사람들입니다.